이티제는 실없는 농담보다 진지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추상적인 소재 대신 현실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화된 이티제는 사회생활을 할때 진지한 이야기를 자제합니다 본인이 재미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완전히 낙인 지키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치는 포지션을 잡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티제가 상대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포지션이라면 상대방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진지하게 대해도 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이가 진지하게 대한다고 절대 오해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부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. <목소리> total negative benefit you'll new leal suit s u b n a d a chuk sandan cardlul clip a c k a g e hadjusa yo